태경씨 응. 우리 오늘 다같이 점심에 냉면 먹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먹을래 어. 왜?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어 너무 많기도 하고 먼저 먹어 아쉽다 어, 어. 어, 그럼 내일은 같이 먹기야 먼저 갈게 나와 응, 그날 묻은 것이 잘못됐다 자기야, 왜 늦었어? 아, 나 택시 탔는데 차 막혀가지고 아직 회의 시작 안 했지? 오, 근데 오늘 조심해야 돼요 팀장 성깔 장난 아니야 아침부터 한바탕 해 야, 그니까 러 9시 5분 요즘 누가 이 시간에 출근을 하지? 누구지? 누굴까? 죄송합니다 태경씨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라면은 바로 잘렸어 아니 점심시간 휴게시간은 아주 그냥 칼같이 딱딱 지키면서 왜 출근 시간을못 지키지? 어제 야근해서좀 편하게 오려고 택시 탔는데 내가 늦을 줄 알았냐고 누가 지금 이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아니 팀장님이 어제 계획에도 없는 야근을 두 시간이나 시키셔서 제가 10분이나 늦잠을 잤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5분 더 추가 근무하다 갈게요 오케이? 아... 아 뒷걸 아... 아 저는 PT 준비해야 돼가지고 그럼 이만 어, 이거 뭐야? 못 보던 거다? 나 이거 아까 팀장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사왔어 짜잔 어 이거 뭐야? 이거 그 이사비가 쓰던 거 아니야? 이거 어때? 이게 색깔도 진짜 예쁜데 발색력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신님이 추천해준 거 이건 포니님이 추천해준 거 대박이다 아나 맨날 인스턴 공금로만 샀었는데 아, 나도 이거 사볼까? 하지 말고 일단 발라봐 지금 발라볼게요 자자 태경씨 근데 오늘 화장이 좀진한것 같네 남자들은 그런거 안좋아해 자연스러운거 좋아하지 한듯 안한듯한 내추럴한 메이크업 어째 나보다 더모르는것 같아 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잘했지 팀장님 제 기획안 좀 확인해주시겠어요? 응 태경씨 가장보다 아네 내가 화장하는 것까지 니네 컨펌을 받아야 하니? 태경씨! 화장이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우리 팀장님 이렇게 트렌드를 몰라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시려고 뭐야? 음! 이러니까 좀 사랑같고 이쁘네! 요즘 남자도 꾸며야 하는 그루밍 시대인 거 아시죠? 음! 이쁘다! 태경씨 고마워! 5 4 3 2 1 워터락 페스티벌? <웃음> 태경 씨 이게 뭐지? 누가 일과 시간에 딴 짓을 하지? 이거 방금 김 건데? 저깐까지 일하다가 이미 선택된 좌석이라는데난 이런데 몇 십만 원씩 쓰는 거 이해가 안 가더라 나한테 이돈 있었으면 여기 커피 한 잔씩 돌렸겠어 내가 쓰고 싶은데 돈 쓴다 왜? 다 같이 소리 질어 락 페스티벌? 김장님복 받으시죠! 물 많이 드세요! 아이씨 더는 못 참아 내가 사표 내고 유럽 간다 진짜 아 내가 딱한 달만 더 참는다 올해 안에 갈수 있겠지, 유럽